오늘 바꾸는 미소, 럭키 스마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엄마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. 네, 스마일 네,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은 첫 번째, 미소 지으면서 듣는다 두 번째, 눈을 감으면서 듣는다 세 번째,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,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Music 도마미소 미소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라쿠마도 인사 음.